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채집 왔는데요.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어요. 곤충이라기보단 벌레죠. 벌레, 뭐 공벌레, 지며느리 사마귀, 무당벌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이 나오고 벌레들이 나옵니다. 근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사마귀를 좀 잡아볼 건데요. 사마귀가 이제 제 동생이 놀다 사마귀를 좀 발견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얼른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있습니다자 그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여기 여기 지금 사마귀가 있다고? 사마귀 몇 마리 정도 있어요? 정말 정도 있을 거야. 음, 나 아, 좋아 좋아. 이제 사마귀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잡아볼게요. 이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. 잡았지 여기도. 어 여기다. 어디 어디 있어? 여기 앞에 봐봐. 살타 먹고 있는 개미 먹고 있네. 오, 이런 여기 보이세요? 야, 응. 개미를 먹고 있네요 지금. 아무래도 왕사마귀같습니다 개미를 먹고 있는 게 보입니다. 와, 개미 아직도 살아있는데? 개미 발등 발등 튀는데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큰 개체고요. 이쪽에 좀 작은 개체 있어요 지금. 보시면 이렇게 작은 개체도 있죠 여기. 일단 둘다 왕삼억이에요 백포. 제가 올 때는 좀 배도 안 들려 있고 얇은 걸 보니까 왕삼이 같습니다. 일단은 침입해서 제가 집에 가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할게요. 자, 얼 어, 잡아볼게요. 오, 겁나 말랑말랑한데 근데? 저희도 한 마리 넣었고요. 한 마리 채집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을게요. 이렇게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마리 있고요. 이쪽에도 지금 한 마리 있죠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한 마리 자두 마리 이렇게 채집혔습니다 일단 좀만 더 찾다가 이 정도만 잡아도 되긴 하는데뭐 좀만 혹시나 해서 좀만 더 찾다가 제가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변에서 왔으니까 분명히 여기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여기 요런 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 클립에 어, 오 잠시만 오 여기 또 있어 여러분 보이세요? 요지 금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와도시니요 이거는 한 번에 주먹을 탁 이렇게 나와서 도움넘는죠 계속 아좀낫기오 됐어 됐어 수숨에이렇 붙었죠 이렇게 들어왔어 와 이제 세마리만 충분한데요 이제 세마리만 충분하니까 이제 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마리의 왕사마귀를 좀 채집을 했고요 어, 보시면 이제 큰 개체도 있고 작은 개체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사마귀가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종사마귀, 뭐, 왕사마귀, 그리고 넓적배 사마귀, 참사마귀 그리고 뭐 이제 애기 사마귀, 그리고 독사 사마귀였나 그래서 은근히 다양한 사마귀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사마귀들의 이제 주식은 주, 주 육식성을, 육식성을 띄고요 뭐 집에서 키울 땐 미럼이나 비트라미, 그리고 이제 찬 곤충들 그런 걸 이제 먹일려 주죠. 야, 이 친구는 계속 아까부터 뭔가 응시하고 있어요. 여기 이 친구를. 여기 좀 조그만 친구가 있거든요, 지금. 근데 이 친구를 지금 계속 응시하는 것 같아요. 설마 사냥하려고 하나? 자, 이 친구한테 한번 줘볼게요. 제가 이렇게. 여기 보이는 이 미럼을. 어, 그래서부터 어, 이렇게 자세를 딱 잡죠. 칠나무네, 아 진짜. 오 배가 안 먹힌가 봐요 지금. 자,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사막이를 좀 살펴봤는데요. 어, 뭐 이제 사막귀 계절이 오고 있어요. 이제 가을 시즌에면 이제 사막귀성체들을 아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뭐 이제 덕수배 잡으러 가고 왕사막이 잡으러 가고 그야죠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사막이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좀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